2018년 가을 그때 나는 직장에 취업한 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이었어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이라 회사의 여직원은 한 명도 없었고 그로 인해 썸탈 기회조차 없는 남자 직원들은 각자 데이트 앱을 깔아서 채으로 여자친구 만드는 일에 열중이었지 하지만 나는 그런 것보단 게임하는 걸더 좋아했어 그래서 회사에서 틈날 때마다 휴대폰 게임을 했고 심지어는 일하느라 바쁠 때에도 자동사냥을 켜놓고 거의 뭐 중독된 수준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게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자와 같이 파티 맺고 몬스터를 사냥하며 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길드를 만들어서 게임 활동을 더 열심히 하자고 하더라 나랑 다른 남자애도한명더 있었는데 그렇게 세 명이서 길드 하자고 하길래 그래, 그러자고 했지 혼자 랩업하는 게 슬슬 지겨워지던 찰나에 잘 됐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여자는 게임 접속할 시간도 같이 맞추자며 서로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도 공개하고 카톡 아이디도 서로 추가했어 그러던 중 그 여자의 카톡 프사를 보니 꽤 예쁘더라고 멀리서 찍어서 얼굴은 자세히 안 나오는데 아무튼 얼굴도 몸매도 내 스타일이었어 게다가 나랑 취미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는데 예쁘게까지 하니까 난 당연히 한번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카톡도 자주 보내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며 그 여자애한테 잘 보이려고 했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난 길드 정모를 하자고 했어 내일 불금인데 일 끝나고 간단하게 한잔할래? 나 월급 탔거든 1차는 내가 쏠게 음.. 그럴까? 게임에서만 만나니까 다들 실제로 만나보고 싶긴 해 좋지 그럼 단톡방에 우리 셋 사는 동네 중간쯤으로 해서 장소랑 시간 올릴 테니까 내일 다 같이 보자 응 알았어 그럼 내일 밤새 놀아야 하니까 오늘은 게임하지 말고 일찍 자자 하길래 알겠다 하고 그날 일찍 잠이 들었어 다음날 우리는 술집에서 만났고 같이 한잔했어 그런데 여자는 오늘 차를 들고 왔다며 술을 못 마신다고 하더라고. 내가 대리 불러준다고 해도 끝까지 안 마시더라. 난 얘가 술을 한 잔도 못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남자애랑 둘이서 마셨어.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분위기는 서서히 무르익었고. 너희들 많이 마셨으니까 술도 깨고할겸 피시방으로 가자. 여기 근처에 진짜 좋은 PC방이 생겼거든. PC방 좋지. 그럼 금방 계산하고 나갈 테니까 원자들 나가 있어. 라고 하고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어. 그렇게 가게를 나가니 그 여자가 편의점에서 술 깨는 음료를 사오더라고.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샀다고. 숙취에 좋은 거라며 뚜껑을 따주길래 고맙다고 하고 바로 마셨어 그리고 나서 PC방 걸어가면 힘드니 자기 차로 가자고 바로 저기 자기 차가 있다고 하길래 우린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채그 여자의 차에 올라탔지 잠시 후 이상하게도 갑자기 잠이 쏟아지더라 눈꺼풀에 힘이 안 들어가더니 서서히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몸을 움직이려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 그리고는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아.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파도 소리, 백고동 소리가 들렸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생각하며 눈을 떴는데 거긴 바다였어. 게다가 육지가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더라 순간적으로 욕이 나오며 신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방금 출항했는지 육지가 보이긴 하더라고 그 순간 한 선원이 날 발견했고 야, 너 일로 와 라고 했어 내 인생 여기서 끝장나는 건가 싶었어. 여기서 최소한 노예로 살다 죽겠다 싶었고 난 냅다 바다에 다이빙을 해버렸지. 서던 둘이서 날 쫓아 바다로 들어왔어. 다행히 난 수영장을 평소에 자주 가는 편이라 수영엔 자신이 있었고 침착함을 유지한 채 바다를 헤엄쳐서 육지로 갔고 로프를 잡아 육지 위로 올라갔어. 이제 살수 있겠다는 희망이 들더라 그 놈들도 곧내 뒤를 따라 올라왔고 난 부두 입구를 향해서 미친 듯이 도망쳤어 근데 입구 쪽으로 갈수록 느낌이 쎄하더라 왠지 입구가 잠겼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평소엔 믿지도 않는 신에게 제발 열려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입구로 달려갔고 도착해서 보니 출입문이 쇠사슬로 잠겨있었어 난 그놈들한테 붙잡혔고 나보다 세 보이는 놈 둘과 치고받고 싸우면 결과는 뻔했지 그래서 난 작전을 짰어 도주를 포기한 듯 살려달라고 놈들에게 애원했고 난 한참을 그놈들에게 얻어맞았어 맞으면서 그놈들이 방심할 순간만을 기다렸지 그리고 쓰러진 나한테 자리에서 일어나라며 말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말잘 들으면 살려준다고 하더라 아파서 몸을 못가누는척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정신을 집중한 채온 힘을 다해서 그놈의 사타구니를 걷어찼고 놈은 쓰러졌지 담배 피우고 있던 다른 한 놈도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에 사타구니를 걷어차버리고 난 도망치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얼마나 세게 찼는지 발목이 접질러져서 인대가 부어있더라 통증이 너무 심해서 깽깽이 걸음으로 담벼락까지 가 담을 넘으려고 하는데 발목이 너무 아팠고 뒤를 돌아보니 그놈들이 기어오길래 소름이 끼친 나머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통증은 무시한 채 부상당한 발목으로 담을 뛰었어 착지하면서 발목에 체중이 실려 너무 아파 땅바닥을 구르며 살려달라 외쳤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날 보고 멈췄고 기사님이 나와 날 살려주셨어 택시에서 휴대폰을 찾으려고 옷 속을 뒤져보니까 없더라고. 아마 그 여자가 빼돌린 거겠지.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겪은 난 살았다는 안도감인지 아니면 발목 통증 때문인지 한참을 소리 내어 울었어. 병원에서 진통주사를 맞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고 다음날 아침 원장님은 자칫 잘못하면 평생 발을 못쓸 뻔했다며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부모님 오자마자 수술실에 들어갔고 잠시 후 마취에서 깼을 때 어머니는 별탈 없이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시더라 부모님께 가져와달라고 한 노트북을 꺼내 PC 카톡으로 길드 단톡방에 들어가 봤지 그 여자가 무슨 메시지라도 남겼을까 봐 싶어서 긴장하며 들어갔는데 그 여자 아이디를 삭제했는지 알수 없는 사용자로 뜨더라고 혹시나 게임에 접속했나 싶어서 모바일 게임 접속해봐도 역시나 둘다 접속 중이 아니었어 그 남자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 다음날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는 그 여자 신불자 명의로 된 선불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해서 신원을 찾을 수가 없대 또 나와 같이 있던 그 남자도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나중에 연락 오면 경찰에 바로 전화 달라고 했어. 하지만 단서도 없었고 그 남자에게 연락도 없어서 경찰엔 연락할 수 없었지. 그 여자 우릴 리 원양어선에 팔아넘기려고 했던 걸까?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그 남자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부두에서 겪은 그날의 악몽 같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너무나도 소름이 끼친다 간혹 그 사건이 머리에 맴돌 때면 당장이라도 경찰에 전화해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했지만 혹여라도 안 좋은 소식을 들을까봐 두려움에 그냥 판도라의 상자는 닫은 채로 여태껏 연락 안 하고 있어 그 남자도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으며 제발 그때 그 남자분 잘 탈출해서 무사히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